야 민세여 뭐, 여기 왜 오자 간거야? 여기가 어. 나우스에서 이쁜 애들이 되게 많이 온대요 아 여기 난 여기 많이 왔었는데? 아 그래요? 아, 몰라? <웃음> <웃음> 여기 좋아 여기 동생에서도 어. 많이 오고 이쁘다 어, 촬영하러 많이 와 한번 봐봐 이게 이국적으로 해놨고 색깔도 예뻐 음. 아 여기가 아, 케이 진짜 끝내줘. 아 케이요? 아마라우스에서세 번째 안에 주는 그런 케이냐 이런 카페. 음. 진짜 맛있어. 고 조금 비싸긴 해. 근데 나는 여기 한국 손님들하고 많이 왔거든. 통역하거나 아니면 잠깐 쉴 때, 통역하고 잠깐 쉴때 여기서 이제 근데 한국 그 손님들도 여기 되게 좋아해. 한국에도 이렇게 이쁘게는 카페가 막. 그 많긴 많은데 라오스에서는 되게 드물잖아요. 맞 네. 어, 근데 되게 잘해놨다. 아니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여기 그런 막 카페 홍보하는 그 맞아, 맞아. 글들 있잖아요. 사진이나 응. 거기에 막 되게 이쁜 라오스 그 여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애 이거 좋아. 에이, 막막 <웃음> 그런 거 같더라고요. 애기들 좋아. 에이, 오늘 한번 이 뭐? 기대 아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아, 아 여기 돈 많은 사람들이 좀 오고 백인들도 어. 많이 와. 딱뭐 고위층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고. 어. 네. 여자가 두 명이 들어오는데. 여기뻐. 그래서 주님 우주 같은데? 아, 진짜 어, 왜. 여기 오길 잘했네요. 어머 쟤는 성함까지 했어? 고성인한 애들은 더 많은 애들거이고 그럼 음. 저... 진짜... 아 젊은이 진짜 우리는 모델인데? 예약했나 보다. 어이 기록지고. 아 부럽다. <웃음> 부러워면안 되죠, 형님. <웃음> <웃음> 아아 <웃음> 아. 괜찮아. <웃음> 아니 그냥 부럽다 이거지. 아유. 내가 욕심은 없어. <웃음> 욕심 나기 좀 크일라고. 얘네가 법적으로 1 8 이상이 성인인가요? 응. 18살 이상? 응. 응. 요즘 외롭지? 외롭죠? 아. 아 친구. 뭐. 클럽에는 여자는 많은데. 저 여자. 모델인가봐요. 저제 아는데? 어? 제일 안다고요? 응, 페이스북이 왜 유명하냐? 오. 예. 페이스북에서 되게 유명하네거든. 그렇고. 나랑 그 페이스북 친구인데 나도 얘 이름 모르고 <웃음> 얘도 내 이름 몰라 그냥 아 얘는 이쁘구나 해갖고 얘가 거의 모델급이거든 나우스에서 사바이디 너우스 민수 민수 음 사바이디 so oh, so <웃음> 얘가 되게 유명해서 내가 그냥 데리고 왔어 너 외롭잖아, <웃음> <그치>? 아주 좋은 <웃음> 형이군요. 아. 음. 그러면 일단 아우, <웃음> 아카페버은 음, 내가 네들 아, 이쪽 자리가 덥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 농무괜찮은 아, 너무 비와은데 아, 너농 괜찮은데? 아, 너무 괜찮 아, 너무 괜찮은데? 아, 너무 괜찮은 카페 너무 괜찮은데? 아, 너무 괜찮은데? 아, 너무 아, 니에요찮은데 아, 너요괜찮은 아, 아, 너 <웃음> 피부가 되게 좋네요 피우디. 피 o d 라이, 디 라이. 아, 피우디. Oh. 음. 아, 피우 like, like, like. like. 아, <웃음> 아, 피 <웃음> 아, 피우디. <땡클라임>, 피우디. 아, 피우디. 아, 피우디. 아, 피우디. 아, 피우디. 아, 면피부가 아, 아, 피우디. 아, 피 피우디. 아, 어ือม 어. นเ블랙นนี่หรือเปล่ 오. คือลิซ่าคือลิซ่าจังหวัดยะลาเหมือนค 블랙핑크? 아 p i n k Blackpink? Blackpink? Blackpink? Blackpink? 사 l a c k p i n k Blackpink? Blackpink? Blackpink? Blackpink? 그 아 맞. 이 그러니까 머리나 머리가 좀 닮았다. 어. 귀기가 닮았다. 잘고 네, 재밌네. <목소리> 성격 되게 좋네요. 냠. 냠 어. 어 냠. 냠냠 어. 아이 맛있어요. 아다올리노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그그그 빨가리 봐. 그냥 먹을빨이 갑.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 어 멤버 특허. 이 다음 영상은 와면. 이제 결혼식 영상으로 찾아뵙는 거예요. 민수 개탄해. 갑자기 <웃음> 영상 찍다가. 안돼요. <웃음> 아, 어 산야 산야 산야. 좋다야. 여자친구 생기고. 어. 얼굴 <웃음> 워낙. 어, <오르나. 웃음> 음. <웃음> 아니นน스้버리아니ปลาสกอร์บอร์รี่อ <laughs> <I'll> <laughs> <laughs> <in -box. laughs> <laughs> 예. Yeah. 음. <웃음> 아, 근데, 이거, 지금, 찍으면서 보니까, 그, 진짜 리사 같긴 해요. 어, 아, 그치? 아니, 제가 유튜브, 아니, 뭐 유튜브가 아니라, 그거지? 페이스북에서도 항상 그런 친구를 만나고 싶었거든. 만나서 뭐라도, 그, 광고, 우리, 광고업을 하잖아. 네. 모델로 쓰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근데 워고 오, 찐, 보니까얘성격도 좋네. 처음 만나는 데 그냥 막 아, 덕분에. 아, 덕 아, 덕분에. 아, 덕분에. 아, 덕분에. 아, 덕분에. 아, 덕분에. 고 겁쟈 <웃음> 아, 네. 나도 나보고 어, 성격이 좋아 보이는데 뭐뭐 너희 사이니 뭐? 아 거의 디라이? 넌 디라이 디라이 디 잠깐만 그러면 인구랑 몇살 차이 나지? 22살이라고 했잖아요 10살 차이네 10살 너무 좋다 그럼 안니요30 3 2 30? 거의 10살 10살 아 <웃음> 아자 <맞아. 웃음> 문이 <웃음> 바이 까울리. 산야. 아무래도 가동 카안해 걸어요. 어. 뭐큰 이만큼 갖고라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얘는 아마 집도 부자고 하고 다니는 행색이 너무 너 힘들 것 같은데? 돈 많이 들것 같은데? 야 이거... 한국에서 뭐 돈이 <웃음> 고래잡이라서 갔다 와야겠는데요? 아... 원양어선? 네, 원양어선 한번 타한 타야지! <웃음> 아... 얘... 얘, 얘, 얘 나이먹어 <웃음> 아무나 그거 하니 그당 늙어 남는 철이야? 난 숭말라라야? 숭말라의 복싱 하고1 6 6 1 6 6에 45kg면 음. 음. 비율이 되게 좋네요 음. 라오스에서는 음. 이정도 그.. 그.. 말이야 말이야 낭베 낭베 낭베? 낭베이 모델이네 얘는 거의 그정도급이네 음. 하긴 뭐 사진에서 페이스북 사진에서도 봤는데 아, 아. 얘가 워낙에 튀어나더라고 apa? 야 n e h 들 i 영암 한 카페 이아 이니데니네뭐아봉마마아아아아아아아아이 야 이거 완전히 사람이 다르게 나왔어 얘가 너무 예쁘니까 약... <웃음> 나는 뚱땡 <뚱떼> 이로나오고 <웃음> 입증이 됐네요 여기 이쁜여자가 아, 많이 온다는 음. 근데 얘는 처음 왔는데 어떻게 또 만났네 나도. 실제로 만나고 싶었는데 덥긴 덥다 근데 여기 n n i 어? g Donning, Donning, Donning, Donning, d o n n i 저, g d o n n i n 이거 지금 엄마한테 영상 통화를 걸어야겠는데요, 며며느고이 오케이. 한국 이름을 지어줄까요? 리사? 리사아 근데 진짜 괜찮다. 그 아메, 아메도 이쁘네 아메코인가, 아메코인가. 어, 메가 아메코인가. 아메코인가. 아메코인가. 아메코인가. 아메코인가. 아메코인가. 아메코인가. 아메코인가. 아아인 자연 미이네아빨한국 데려가야겠다 아이네서왜다 어. 고기로 <웃음> <와>. 그어 <그래? 웃음> 오케이 오케이 어가야뭐냐수 오케이 뭐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왜 처음 때 누이도 <웃음> 그 차고 <웃음> 그, 이 아래쪽을 저, 뭐야, 빈약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어약 아.. 뭐.. 뭐.. 아.. 뭐.. 뭐.. 아.. 뭐.. 아, 아, 아, 아. 거 미유 미유아.. 아, 거의 <웃음> 모후 <모호. 웃음> <웃음> <웃음> 네.. 네.. 거의.. 그냥 보기엔 후문아 체킹 임권 아.. 문.. 거의 무후 나중에 있잖아.. 네. 우리 유튜브라든지 영상을 같이 찍어보는 것도 어떠냐? 아예 시간만 된다 그러면 뭐어ไปอากไปน어그ัดง꽝ว어นึ่งบอกะนาเนน 남은 กา리อยากดูอก이 <웃음> 어, k a y n 자, w Now, 이 l l try t 간거 t I'll try that. i l 데 그, 뭐야, 아, 그, 방배 이런 데도 갈수 있나? 방배. 방배. 왕배왕배 방배. 방배. 방이가배 ไปแล้วเทบ่มื้อนี้เคยเยไปชิลล์แล้วอืมแน่เหรอเออไปส่งเพื่อนอ่ะอ๋ออ่าไปที่ไกลาสเยียร์อ่านึกว่าอ่านึกว่าอ๋อไปภูบางบ่ภูบางไป 1 เดือนอ๋อไม่เคยไปมื้อนั้นไปลินซื่อๆภูบางธรรมชาติงามบ่อ้าวคิดว่าหน่อ้ต่างคิดว่านมีพะลาภูบางอยู่หลวงภูบาง 아, <목소리> <사원>. 미, 아, 그리고 라 얘도 잘 모르네, <목소리> 얘 여기 지금 어. 땀이 막. <목소리> <목소리> 아라이냐 뭐 나도 좀 덥긴 덥다 땀? 아, <목소리> <목소리> 어, 덥다 아, 한리 보세. 너 아.. เย마아 나중에 한번 같이 가자 진짜로. 미스 월급 타면 가보자. 나, 아, T6. 음, 응원된기록해놓모 <오, 맞아, 맞아>. <목 monthly> <웃음> <목 raped> 멤버. 어 어, 저, 안거한데 오, 거 이거, 이거, 이거이이이1이이이이이이이 어 맞아. ไป왓체디오가면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 哦 oh. <laughs>